안녕하세요 에너지언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삼양에서 별 뽀빠이 브랜드 무려 50주년 50주년 기념하기 위해서 새로 형태와 식감을 과제를 출시했다고 하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겁니다 바로 딸로별 뽀빠이 강정 여기 보이시죠 50주년 특별판 요즘에 MZ세대들이 되게 좋아하는 게 레트로 컨셉이잖아요 이 딸로별 뽀빠이 강정도요 약간 귀여운 레트로 컨셉의 포장지로 좀 약간 소장욕구를 불러일으키지 않나요? 여기 보시면 캐릭터가 있는데요 이 캐릭터는 별사탕 캐릭터 야망이와 얌얌이가 만난 어, 쌀 캐릭터로 표현했다고 해요 그럼 제가 한번 어, 이 제품을 한번 먹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음, 고소한 냄새가 한가득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 짜잔 이렇게 되는데요 제가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은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뽀빠이 과자 뽀빠이 과자랑 옆에 쌀쌀뻥튀기 그리고 별사탕까지 이세 가지가 한꺼번에 뭉쳐져 있어서 세 가지의 식감과 맛을 동시에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먹어볼게요 아! 기대된다! 음. 이게 뽀빠이 과자의 고소함과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쌀뻥튀기의 담백함 그리고 별사탕의 달달함까지 한꺼번에 맛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담백하고도 고소하고 달달하고 과자라고 할수 있는데요 거기다가 한입에 먹기 좋은 크기 잖아요 진짜 너무너무 조그매가지고 한입에 먹기, 먹기 좋은 크기라서 부담없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음. 그리고 여기 보이시면요 현미로 더욱더 바삭하게 태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식감이 너무너무 좋아어요 어. 너무너무너무너무 재밌어요 응. 앞에 엄마도 있는데 엄마가 너무 맛있대요 이게 적당히 꾸덕하면서도 적당히 달달해가지고 계속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 생각나는 음료는 제가 목이 발라서 그런지 몰라도 맥주가 너무 잘할 것 같아요 맥주랑 먹어도 괜찮을 것 같고 탄산이랑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맥주랑 먹는 게 더욱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안에 별사탕이 들어있어서 너무 너무 재밌다 우리 뽀빠이 과자 먹다 보면 별사탕 찾기 나만 그런가? 뽀빠이 과자 먹을 때 항상 별사탕을 따로 뽑아 놓거든요 나중에 먹으려고 근데 이렇게 같이 먹으니까 더욱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음 지금 이 쌀로 별운 뽀빠이 강정 같은 경우는 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구매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에서는 삼양 온라인 공식몰에서 구매할 수 있고요 오프라인에서는 CU편집에서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어뭐 영화 요즘에 영화 개봉 많이 하잖아요. 영화 보실 때나 아니면 간단한 술안주로도 좋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께서도 한번 구매해서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패키지가 너무 귀여워. 어 너무 깜찍해. 진짜 진짜 내가 너무 갖고 싶을 정도로 와 이거 봐요. 이게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추억의 맛을 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그 젊은층에서는 새로운 맛 새로운 맛 이렇게 네트로적인 그런 새로운 느낌을 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께서도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요거와 함께 맥주를 마시면서 즐거운 주말을 보내도록 할게요 우리 담임영스에서 만나요 안녕